<웃음> 대우림문답강의 113강째입니다. 은혜의 방도 세 번째 153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웃음> 은혜의 초점을 두어야 지 방도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내용하고 중보사역의 유익을 주시는 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성경 본문 다시 읽고요. 어, 잠깐 복습한 다음에 나머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열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다대 하늘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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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웃음>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세례에 대해서 알려 주시는 거죠. <웃음> 은혜 방도가 이제 세 가지라고 했는데 복음 강설하고 성례하고 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은혜에다가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도에다가 초점을 주면, 이제 이게 사실은 주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말씀과 성신을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소홀이 되게 되는 거죠. 성신께서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라도 다 헤아리시니까 성신께서 깨우쳐주시고 어, 인쳐주시고 이끌어주셔야지만 아, 비로소 이제 그 말씀이나 또 성례나 기도가 의미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람의 그 방법론적인 것에만 아, 이 사람이 휘둘리게 된다. <웃음> 방법론이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도. 일반적으로도 방법론을 잘 쓰면 그럴듯한 결과가 나긴 하죠. 그러나 은혜에 초점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면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라는 게 존재와 사역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열매가 결국은 존재와 사역에서 삼의 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나오지 않게 돼요. 네. 1 5 3문 문답, 문답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리토께서 중보 사역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쓰시는 통상적인 방도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의 유익을 자기 교회에 게 주려고 쓰시는 통상적인 방법들은 방도들은 그분이 정하신 것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다. <웃음> 중보 사역의 유익. 그것은, 은, 그게 이제, 은혜인데요. 통상적인 방도라니까, 특별한 방도들은 따로 있, 있습니다, 이제. 특별한 비상섭리로, 어, 쓰시는 방도들은 따로 있고요. 이제 통상적인 경우에, 이제 이, 이것을 꼭,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그 누려서 그건 중보 사역의 유익이 은혜인데 그건 곧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나타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웃음> 이 방도들을 은혜롭게 잘 쓰게 되면 그리토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토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토의 말씀으로 말미암하는 이라. 그리토의 말씀을 통해서 아, 이런 아, 이제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음. 분명히 이제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물주는 이하고 심는 이하고 따로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골로트에서 2장 19절이나, 고린도전 3장 7절에 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게, 이게 주님께서 은혜의 방도로 주신 것들을 늘, 아, 성신,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아, <웃음> 누려갈 때, 에,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 <웃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교만하게 되는 것입 <웃음> 자기 스스로 된 자인 것처럼 아, 아주 교만하게 됩니다. <웃음> 은혜를 알아야 겸손하게 되고 자기가 한 것이 없고 다나에나된 것은 하나님, 에,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그렇게 그러, 되고 그, <웃음> 어, 주님께만 영광을 어, 돌리게 됩니다. 방법론적, 외적, 그러니까 수단으로 준것 자체에 에, 빠져버리면, 에, <웃음> 이, 이상한 신앙이 되는 거죠. 여기 차 비유를 했는데,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차 자체 눈이 빼앗겨서 더 좋은 차를 얻으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더뭐더 뭐더 많은 차를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웃음>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게 이제 중보 사역의 유익인데.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의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드러냅니다. <웃음> <웃음> 그다음에 이제 제 지난 시간까지는 거기까지 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 교회에게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 그거는 자기 교회에게 그걸 위임하신 거죠. <웃음> 은혜의 방도는 그리토께서 중보사역의 유익을 자기 교회에게 주시, 주려고 쓰시는 통상적인 방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표현을 답에서는 자기 교회에게 주신다고 어, 바꿨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제 교회라는 표현을 쓴 거죠. 흔히 소율의 문답에는 교회론이 좀 약하다는 평가가 있, 있지만 소유림 문답과 짝을 이루는 대유림 문답에서는 그런 평가를 아주 무색하게 만듭니다. 웨스민터 표준문서를 작성한 그 신학자들과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와 붙여서 생각하고 있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대유림 문답뿐만 아니라 소유림 문답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 교회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이분들이 사용하는 우리라는 표현은 거룩한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고 새겨야 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돌택 교회법에서도 봤잖아요. 하나님이 최소한의 질서를 허락하신 건데 그 질서를 어 무시하고 어 은혜를 누리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요즘 그 가난한 성도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일단 왜 가나안 송도라 그그나 그랬더니 그말 장난이더만요 보니까 안 나가의 반대 말이 가나안이야. 안 나가 가나안. <웃음> 재밌죠.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한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이게 가나한 성도죠. 저는 가나한, 가난 사상에 물든 사람을 가나한 성도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웃음> 교회를 떠나서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 신자로서의 시작이 교회로부터 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적 질서 속에서, <웃음> 아까 오도라고 그러는 뭐 그런 질서 속에서, <웃음>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 이제 규모가 없는 사람, 문일서 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각자가 또, 책임지는 게 아니고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창조하신자의 형상, 그 에베소서 4장 13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 창조하신자의 형상을 좇아 그, 어, 충만한 대로 나가야그 창성한 그, 그, 그,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가야그 우리는 구원 구원은 그걸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우리에게 은혜 의 방도를 주신 거죠. 우리에게는 없으니까 그런 수단이 방법이. 그래서 위로부터 그게 온 거죠. 그러니까 그게 거저 왔으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 은혜. 거저 왔으니까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만 자랑해.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돼. 앞서서 받았어도 절대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돼. 이미 여러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은혜의 방도라는 표현이 거룩한 교회를 전제합니다. 거룩한 교회를 떠나서 은혜의 방도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만 예외는 예외이고 결코 통상적인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죠. 주님께서 교회에 은혜의 방도를 주셨고, 은혜의 방도로서 주시는 은혜도 역시 거룩한 교회로서 나가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이제 김홍전 목사님 책을 볼때 확인한 게그 교회 안으로서 교회 안으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교회 안으로서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드러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 사도행전에 그 나오죠. 주님께서 이제 거룩한 교회로 산화가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의 방도를 주셨다. 은혜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거룩한 교회와 상관없이 산다면 과연 은혜를 받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나한 성돈인거죠. 예?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교회, 아, 교회하고 교회 상관이 없는 그 은혜 본인은 은혜가 있다고 하고 확 떠들고 다니는데 교회하고는 아무 연결점이 없는 그런 은혜 그렇게 그 은혜를 자랑하는거지 결국 은혜를 자랑해서 자기를 높이는거죠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하고 <웃음> 은혜를 받아서 거룩한 교회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함께 자라가는 일이 없고 홀로 종교 영웅 행세를 한다면 그것은 은혜 주시는 주님과는 정 반대로 행하는 거죠. <웃음> 그리스도는 우리 주이십니다만 우리를 섬기려고 세상에 오셨고 주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셨고 내 놓으실 만큼 우리를 섬기셨어요.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마가봉 10장 45절에 그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대성물이 되시려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섬기신 거죠, 거꾸로. 그런 주님께서 주님 안에 있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생활을 할수 있게 하시는 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겸손히 섬기되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마땅한 줄로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요한일서의 유명한 구절 3장 16절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일하니죠 음. 주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이 땅에 낮아지시고, 자기 목숨을 주려고 오신 건데, 구원하려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 형제들을 위해서 죽어야 그 고난, 고난, 아까 낮의 강설하고도 다 연결된 겁니다. 그런 그러니까 까닭에 다른 교인보다 더잘 믿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낸 참된 믿음의 본질에 위배, 위배되는 이교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웃음>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더욱 잘 섬겨야 하겠다고 해야 믿음의 본질을 붙잡은 것입니다. 깨달으면 섬기는 자이요 대접 받는 자가 아니고요. 깨달으면 섬기는 자.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도 행하고 했는데 왜날 모르십니까? 그러면, 뭐, 자기를 위해서 했으니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평생 그 역할을 해놓고, 지옥 백성 될수 있어요. 무서운 일 아니에요. 자기라는 걸 아예 근본적으로 빼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게 신앙의 본질과 관계된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더욱 잘 섬겨야 하겠다고 해야 이제 믿음의 본질을 붙잡은 것입니다. 다른 교우들과 함께 그리도에게로 자라가야 하겠다. 나보다 더 나은 교우가 있다면 기꺼이 그를 도와서 함께 더욱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야겠다. 내게 주신 은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교회와 형제들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는 하 심정이 있어야 참된 믿음으로 행보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직임을 주셨잖아요. 물질이 됐든 지식이 됐든 뭐다 주셨죠. 그건 그 평균케 하라고 또 없는 사람들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거지 없는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지배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내가 주목받아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에 한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주목과 인정을 받으면 마음이 더 우쭐해지고 반대로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약해지면 사랑이 없다고 불평하는 마음이 마음에 휩싸이게 되는 거지. 무엇을 잘하든지 무엇을 좀잘 못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없는 무엇을 얻었든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결핍되었든지 자기 사랑의 감옥에 더욱 갇히게 되고 바로 그 감옥 때문에 스스로 두꺼운 벽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신 것은 이 두려운 자기 사랑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웃과 형제를 섬기는 사랑의 태도로 벽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신것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틀, 세상이라고 하는 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틀, 그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음. 그래서 이제 점점 거룩한 사회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점점 드러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를 알고 어, 교회 안으로서 행보하게 되면 진짜 그 사람은 안 보이고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이렇게 되려면 사실은 철저히 자기의 경우에는 철저히 따지고, 남의 경우에서는 이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는 거죠. 자기를 철저히 비판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비판이 약한 사람들은 항상 남욕해요. 자기가 더 잘났다는 거지. 항상 자기가 더 잘났다는 거지. 어떻게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진짜 실력 있는 교회 같으면 외적인 걸 외모를 뽐내지 않지 오히려 다른 교회를 돕는 일에 힘을 쓰는 겁니다 아, 우리도 뭐 살기 어려운데 뭐 그렇지 않지 남아서 주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먹을 걸 나누는 게 진짜 사랑이지 아무튼 에, 자기 교회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걸잘 기억해야 돼. 남이 어떻게 되든 뭐 나나 잘 먹고 살면 되지. 그런 생각하면 교회를 모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그분이 정하신 것. 주님께서 자유 교회에게 은혜 주시려고 쓰신다는 것은 은혜의 방도가 그분이 정하신 것이다는 표현에도 어잘 드러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복음 강설이나 성례가 주님께서 정하신 규례임을 생각했습니다만 우리 고백서는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을 중요 어 증거 구절로 제시합니다 그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18절로 20절을 읽으면 예수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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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이트 미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 또한 세례명령이라고도 불립니다 명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누구 명령인가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의 명령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그런 권세로서 이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원래는 이제 삼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죠. 동등한 하나님이고 동등한 지위를 가졌는데 구속사 안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낮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아지셔서 이제 그 중보사역을 감당한 결과로 이런 권세를 주셨다요그 사역의 결과로. 그러니까 이제 본래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갖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건아니죠 물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미 모든 권세를 아 여기 설명이 나오네 모든 권세를 지니신 사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사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로서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가 다르게. 아버지에게서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구속사 안에서 종속적인 태도를 취한 거죠.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권세가 아니라 그리토로서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권세입니다. 그리토로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받으신 권세입니다. 바울이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고 그랬는데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니까 그 왕을 얘기하려면 아, 그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웃음> 주님이 받으신 권세가 모든 권세라는 점에서도 그 권위가 최고의 권위입니다만 그 모든 권세로부터 친히 아버지의 일을 이루고 나가시는 점에서도 그 권위는 그 어떤 권위보다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사, 바울 사도는 빌립보 2 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 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권세를 받으신 거죠. 그런 그리스도께서 지금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가장 높고 거룩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그만큼 공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중요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제 순종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거죠. 주님께서 저기, 명령하신 거는 딱, 두 가지라고 했죠. 세례와 성찬 십자가 사건을 앞뒤에 에, 십자가 사건을 두고 앞뒤에서 이제 이 거룩한 명령들을 내리신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여기에 뭐 더해가지고 에, 이, 이, 저기 견진 성사라든지 혼인 성사라든지 뭐 신품 성사라든지. 종부선사. 이런 거를, 덧, 덧붙여요. <웃음> 그리고 이제 뭐, 고해성사 같은 것도 덧붙이는 거죠. 이건 주님이 명령한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의, 그런, 형, 명령으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런 하나의, 그, 부분적인 내용으로 보여줬던 건데, 그런 것들을 다, 성사로 만들어 버려. 구약의 절기와 제사 형식은 다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요 이스라엘의 나라라든가 그 제도, 절기, 그 제사 형식 모든 뭐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뭐골로세서도 그렇지만 그 절기와 형식들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가 있다고 해석이 돼가지고 뭐그 우리가 어 이해를 해야지 그 절기와 제사 형식들을 여기서 다시 지키려고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이제 율법 이제 구속사의 진행도 모르고 율법 그 모든 구약의 형식과 제, 제도 저, 질서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에게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냥 종교성을 발휘해서 그걸 통해서 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정도로밖에 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절기를 얘기할 때 신약의 절기를 얘기할 때 그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따라서 절기, 뭐, 뭐, 강림 후, 뭐, 매, 며칠, 며주, 몇 며주, 몇 뭐, 로마 캐토릭에서는 그렇게 하고, 철저히 그, 뭐 그런 형식을 취하지만, 그 개혁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활, 부활절하고 이제 성탄절 정도, 그, 그것조차도 또안 지키는 분들도 있긴 한데, 네, 그런 거죠. <웃음> 이게 그런 걸 형식으로 다 제, 절기 제사로 다 만들어 버리면 매일 매일 그 주님의 행복과 다 연결해 가지고 다 지켜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 아무튼 뭐 세례 형식 저저뭐 성찬을 얘기하려다 조금 얘기가 더 나갔는데 아무튼 세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아니하면 교회와 세상의 담이 허물어집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해서, 그 이제, 받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대강하고, 대충, 그냥 뭐, 믿는다고 하면 다, 큰, 큰 교회들은요, 들어가는 문이 너무 넓어요. 예, 네. 그그 그, 아무튼 그 강남에 그뭐큰 교회가 있어요 인터넷으로도 엄청 큰 교회 뭐 하루에 뭐 몇십 명씩 세례를 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그 성향을 얘기 다 하는데 그그 그, 그, 그 성향이 도무지 자기 받아들일 수 없는 성향들이 많은데도 그걸 다 세례를 주더라고요. 예,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사건들, 이런 것들을 사람 중심, 사건 중심으로 가버리면 그 성, 성경 해석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절대 잘못합니다. 그게 이제 그리토 중심으로 그, 그, 사건들, 그런 것들을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물 들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과 관련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누구처럼 잘하자는 누구는 기도의 사람이고 누구는 뭐뭐 어, 뭐 성신의 사람이고 누구는 무슨 사람이고 그렇게 붙여가지고요 그냥 종교적 열심만 내, 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지는 성경 해석이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세례도 그리스도와 관제해가지고 세례가 의미가 있죠. 할례도 그렇지만 경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세상이 들어와요. 교회가 세상이 돼버린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이 되는 것보다 심각한 일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리면 모두가 세상과 함께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인도하셔서 언제든지 참된 교회가 존립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다 이루시기는 합니다만 주님 명령을 온전히 받들지 아니하는 교회는 세상과 함께 멸망하고 을 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점점 멸망으로 기울고 말 것이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서 나가면 그만큼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이건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적용하는 게, 저게 뭘, 인간의 종교성을 자극해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는가, 아니면 그리토를 드러내는가, 이거 잘 보면 알아요. 야, 말 잘하고 그냥 기가 막히게, 그 아주, 부분적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잘하는데, 그 총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아니면 안 된다. 구원의 빛을 못 비추는 거죠. 그만큼 아무튼 세례가 중요한데 주님께서 친히 세례 명령을 베푸신 사실에도 그 점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제정하신 것 이외에는 성례로서 아, 결코 시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일곱 개의 성례가 있다는 걸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주님이 분명히 제정하신 세례와 성만찬을 성례로 인정합니다. 이두 성례만이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날짜 그 신약에서 날짜 정하는 거 지금 세례 얘기하다고 좀 갔는데 그뭐 종교 개혁 기념 주일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교회가 얼마든지 정해서 할수 있어요. 그런 건 이거는 이제 <웃음> 다른 차원이죠. <웃음> <웃음> <웃음> 서례, 저기 세례와 성찬 이두 개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다. 방법이다. 주님께서 세례명령을 주실 때사도들더러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제자를 삼으라 하셨고 세례를 주어 교회에 속하게 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 명령에서 우리는 복음강설이 주님이 정하신 은혜의 방도라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교회와 신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그 실질을 맛보기 위해서는 곧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도가 전한 그 말씀을 강단으로부터 듣고 그 전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155문 이하에 계속, 에, 에, 계속 배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혁자들의 강설은 하나님 말씀을 자세하게 그냥 다 가르치는 거예요. 목적설교를 하지 않아요. 목적설교. 쭉 가르치는 속에서 하나님의 결과를 내시길 바라고 물론 이제 전체 안에서 어떤 부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큰 그, 그, 그림 속에서 그 내용을 알고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죠 그냥 본문을 해석한다고 해서 본문 안에서 갇혀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음. 가르쳐 지키게 해서 결국은 뭐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웃음> <웃음> 마찬가지로 기도도 주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부탁을 받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죠.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에서 늘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주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마땅히 구하여야 될것 하나님께 대해서 세 가지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잖아요 <웃음> 일곱 가지로 보기도 하지만 전체 통상적으로 여섯 가지로 보고, 그렇게 아주 그 내용을 다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내용을 함의한 정신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반드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가 구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태도로 기도한다든지 율법을 거슬러 행한 것을 회개시 아니하면서 기도한다든지 혹은 그리도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기도한다든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가증이 여기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사실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예배 규제원리라는 것을 늘 붙들어 왔습니다. 예배 규제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에 명하시는 대로 예배한다. 예배 모범이 그 성경의 기초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는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그 어떤 예배 순서도 배격한다는 거죠. 교회마다 예배 순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분명히 예배 요소들이나 요소들의 순서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신약의 시대에 예배 규범을 주시지 않은 것은 구약 어, 레위기의 제사제도를 그리토의 빛 가운데서 살펴서 예배의 본령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아까 그. 제도와 형식 절기 뭐 이런게 다 그리도 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 가지고 다시 비춰 줘야 하는 것이죠. <웃음> 가령 개혁교회가 음, 주일 예배를 두번 드리는 건 안식에 두번 상번제 드리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웃음> 교회마다 예배 순서가 조금씩 다릅니다만, 예배 전반적인 순서가 대체로 제사법의 순서와 일치합니다. 기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명되어 감에 따라서 말씀의 원칙에 맞게 예배 모범을 잘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그 예배 모범에 따라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2장이나 4장에 그 시와, 어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가지고, 기, 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 예배 요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모범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 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럴 수 있어요. 예배 모범은 절대 바꿀 수 없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예배 모범이 권위를 갖기는 합니다만 사람이 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수도 있고 부족한 것이 드러날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에는 어긋난 것을 바꿀 수가 있고 부족한 것을 보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 신초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어 바꾸지 않어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개혁교회가 출범할 때 기치로 내건 오직 말씀의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그냥 항상 권위는 말씀에 있고요. 거긴 신조나 교리가 이제 따라 붙는 거죠. 오직 어, 이 오직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예배의 규제적 원리가 정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포함하여 예배의 요소들이 말씀과 성례에 의해서 은혜의 방도로 제정된 것입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말씀을 조차 성례를 집행할 때 성신께서 성례를 쓰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예배 요소들도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이루어질 때 성신께서 예배 요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순서를 잘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이제 피곤해서 졸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늘 기본 정신은 사람이 그 예배 요소에 담긴 그 내용들을 다함의해서 어, 어, 예배를 드려야 하는거죠. 네, 오늘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